드디어 저번에 말했던 휴게소를 휴게소 휴게소입니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휴게소우우요 <웃음> 서울 만남의 광장 역시 우흥이 제일 좋아우 <웃음> 맞아, <웃음>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맞우 이런 날딱 휴게소 가가지고, 밥 먹고, 그치. 옥수수도 먹고, 통감자도 먹고, 아, 나 회오리 감자. 아씨, 맛있지. 이상해, 휴게소에서 먹으면 뭐, 다 맛있어. 컵볶이, 컵볶이. 그 샌드위치, 아, 그것도, 그것 아, 맞아 토스트. 옛날 샌드토스트. 토스트. 어, 어. 어. 케찹 맛 나는. 휴게소로 그냥 휴게소만 가려고 이렇게 간 적은 처음이야. 음 그것도 휴게소 먹을 것 조지러 가 <웃음> <웃음> 휴게소 이런 데는 또 이렇게 좀 햇빛이 있고, 가는 길도 이렇게 좀 예쁘고 해야 돼요. <웃음> 느꼈죠? 햇빛이 있고, <웃음> <웃음> 어? 내가 누구 수장님이랑, 어? 엄마! 햇빛도 있고, 밥도 먹고, 어? 아니, 엄마랑 이모들이랑 촬영을 했잖아. 근데 갑자기 서투리가 되게 심해진 거야, 내가. <웃음> 맞아, 계속 계속 내내 며칠 동안 막 촬영하고 있고 이러니까 사촌리도 되게 심해서 <웃음> <웃음> 엄마랑 이모랑 계속 있고 하니까 지금 다사촌리였어요 <웃음> 근데 심지어 해녀가 옆에 오니까 더 심해졌어요 고쳐지지가 않아 이따 회의만 아니면 진짜 <웃음> 좀더 계곡 같은 데 가고 싶다 이렇게 가가지고 백숙이나 닭볶음탕 같은 거 하나 탁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응 음. 수박도 치그치그. 먹고 수박 이 아, 아, 수박이 계절. 파가지고 얼음 넣어가지고 막 화채 화체. 어 화채처럼 그냥 먹어도 맛있고 아하, 저 아하는 고민해 아하인데 뭔가 어 어떻게 알았지? 정리할 때 아하거든요 아하. 왜냐면 나 지금 지, 지그재그 들어왔거든요 <웃음> 어, 아이 에날시가더라도 지금 주문해 놔야지. <웃음> <웃음> 언제 계곡 갈지 모르는데. 날시가드 계곡에서 날시가 아이 아니, 갇출 <웃음> 거 들어가시네요. 네네. 어. 청바지는 너무 철저하다. 찝찝해. 계곡 갈때 날씨가 한딱 28도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약간 물이 맞아 맞아. 엄청 가... 차거든요, 물은. 물이 요즘에 아직 차니까. 아, 차가. 그래야 이제 햇빛은 아, 좀 뜨뜻하고 물은 좀 차가고. 차가. 뭐오 아직 잔데? 너네 놀아 <웃음> <웃음> 나는 <웃음> 먹고 있을게 한니발 담궈요 담궈요 차가워 이렇게 <웃음> 발만 담궈 어. 아니 왜냐면 여기서 나만 제일 추위를 많이 타니까 거기도 휴게소에 막다 있을까? 사 먹은 적은 없어가지고 궁금해요 음. 그러면 딱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꼭 사먹는게 통감자인거 같아 하나만 픽한다 그러면 너네 뭐 먹어? 저 소떡소떡 소떡소떡? 소떡, 소떡, 소떡? 소세지 좋아하고 떡 좋아하고 음그 소스 좋아하는데 제가딱 음 완전 체. 음 소떡소떡소스가 뭐지? 떡꼬치소스 떡꼬치 소스. 음 내가 좋아하는 감자가 있을까? 어아 있어요 여러분 되게 조그만데 호두과자 통감자 핫도그들이랑 건조오징어랑 쥐포 소떡소떡 아 소떡, 소떡. 우리가 먹고 싶었던 것들은 거의 됐어. 내 얼굴 너무 새카맣게 나온다. 통감자! 통감자 대자를 먹어야겠지? 소떡소떡 먹고 지포 단건조 오징어! 맛있게 쿨? 쿨! 아, 소떡소떡 진짜 빨리 나온다. 소떡소떡! 통감자가 대짜였죠 네! 아, 감자! 감자 너무 좋다 약간 또 감자가 크기 때문에 좀 뿌려줘야 감자를 뿌렸고요 소떡소떡 소스.. 마음대로 뿌리고 싶은 대로 뿌려봐 아이 튀긴 턱, 떡? 떡식감 진짜 야, 아 좋습니다 나 이렇게 제대로 휴게소에서 소떡소떡을 한번만 먹어봤어 <웃음> 두 개를 한꺼번에 먹어야 되는 거지 네. 옆에 베어 물지 않아요? <웃음> 가루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웃음> 떡이 너무 부드러워. 피시방에서 먹은 거랑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 저거 가지고 오래. 여기 있어봐. 아 냄새 기가 막혀. 야, 이거 진짜 하나 더살걸 그랬나? 헉, 말도 안 돼. 어 우리가 마지막이었나봐 와 아, 지포 감자 하나씩 먹어볼까요? <웃음> 감자 하나씩 먹어보겠습니까? 짠! 여기 앞에서 짠! 짠! <웃음> 휴게소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거 이놈이놈 이게 워낙 안에가 크니까 소금을 생각보다 조금 더 쳐야지 딱 맞거든 음. 역시 이는데 이제 타일하면 되겠다 뭐가 먼저 제일 먹고 싶어요? 아? 응. 일단 감자 그리고 오징어랑 그런 거 씹어야 이거 하나 다 넣을 수 있어요? <웃음> 결국 순으로 <웃음> 감자 아 감자가 땡김 그럼 우리 조이는 오징어 오징어 다리 뭐 많은데, 감자도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아 맞다. 고추장 에 찍어 먹으면 는데와 아, 이거 맛있어. 짜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어 와우 맛있다 와우 뭐냐 이거? 약간 그 향이 그 뭐지? 거기서 구운 맛이 있잖아 음, 와우. 지포! 지포 고추장 찍어먹을 볼래요? 응 어, 맛있다 집포도 고추장을 주더라고 여기는 음, 와우 나거 왕건이다 달짝 음. 찍은 아 좋다 역시 음! 엄청 장난 아니죠? 음. 오늘 휴게소는 성공적. 너무 맛있다. 음! 음! 너 그냥 집에서 구미 이 맛이 안 나. 방건조 오징어, 그죠? 응. 음. 겉바 속초. 방건조 오징어인데, 그 뭐지, 그 거기서 구운 거 있잖아. 맷 반석. 응. 음. 와 맛있네 이데포 음, 먹어봤어요? 아니 안먹었어 기가매치죠 나 원래 오징어보다 쥐포를 더 잘살 잘 먹어 자 이제 그걸로 입을 리프레쉬 한 다음에 준비됐어 됐어? <웃음> 준비됐어 이건 기본 음, 음 맛있는 꽃다리는 부분이야 조금 더 음미해야돼 <웃음> 왜냐면 얘들은 음. 씹으면 씹을수록 으면수록 음. 감칠맛이에요 음. 막 나오기 때문에 그냥 꿀꺽 삼키기엔 좀 아까워 뭐 줄까요? 기뻐요 기와왕 기뻐. 와, 맛있는 걸주었다그 부분 주실? 맛있어 노노 no, no. 어? 안녕 <웃음> 나는 음, 검자를 어, 어. 오빠가 지포 귀신이거든 음. 한 번은 내가 지포를 꼽다가 약간 태운 거야 음. 어느 부분을 음. 그래서 내가 자기 여기는 먹지 말고 버리라고 음. 내가 이제 주고 오좀 있었는데 잠깐 방을 갔어 갔다 왔는데 오빠가 없는 거야 그 베란다 같은 거에 음, 쓰레기통 버리는 데, 음, 데 있잖아 음, 음, 음. 거기 앞에 서서 그거를 계속 옴녀녀녀녀를 씹어먹고 있는 거야 그치. 내 몰래 그치. 그거 먹으려고 <웃음> 태운거를 그쪽 음. 부분을? 약간 탄 부분 있잖아 음. 완전 탄 부분 음. 겉에 그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렇게 먹는 거지 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버리려고 했는데 쓰레기통 앞에 서가지고 내 몰래 그치. 거기 서가지고 오, 오, 오, 오, 오. 아니야 지금 버리려던 참이야 이러면서 그 부분을 계속 뜯어먹고 있길래 고프를 엄청 없어. 좋아해 고추장 맛있네? 자컷땡기는 <웃음> <다 웃음> <당기네. 웃음> 이래서 계속 먹을 수 있다니까? 음. 음. <웃음> 완전 감자 볶음이네 <컴댕댕댕이네. 웃음> 그치? 음. 장난 아니죠? 감자 <웃음> 볶음이네맛있아나 손독손독이 손덕 그런건지 몰랐네 응 음, 맞아 그러니까. 너네도 뭐... 그런 거 처음 먹어. 응, 응. 응. 소또소또, 우리가 먹었던 건다 가짜였어. 근데 건 진짜 소또소또기 소토, 아니야. 휴게소가, 와, 대박이구만. 어우, 죄송해요. 어우, 죄송해요. <웃음> <웃음> 무슨 소리세요? 얼음 <웃음> 먹으려고? <웃음> 네. 왔다 회의하는데. 오징어 냄새, 오징어 냄새 퍼플러알수 있으니까. 껌뚝해요. 껌 네. 여기. 아껌 있어? 있요자 여기, 아, 아, 여기 손 잡고. 음. 음. 제인봉 우네 <미러> 이거 무슨 껌이야? 잘리톨난 <미러> 보라색 먹어야지. 난 노란색. 보라색 두개 먹어도 돼요? 네. 그. 아 예. 꼬르맛 했다. 꼬르맛 했꼬르 했다. 꼬르맛 계수 먹방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음. 부르다 부르러. 요럴때 딱 캠핑같은거 가가지고. 메이크 그 해먹고책 읽고, 만화책도 보고 그냥 징글 버리고, 산책도 좋아하고